다 <놀러> 아, 따라야죠. 좀 따라야죠. 따라,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비트를 좀 만들 건데, 하이. 루프 아, 스테이션. 아, 루프 스테이션. 루프 스테이션. 아, 파파 아 민규 아 진짜 뭐하냐 뭐하냐 흐흐흐뭐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이흐흐흐흐흐흐흐흐야흐흐흐야흐흐흐흐 민규가 이제 우리 민규 이거, 민규 이거. 야 민규 거 바로 붙거거리 꼬아 다리 꼬아 거 이거. 다리 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거 이거. 이고 제대로 따라하 이거. 이라이라라고 따라하라고 거라거따라이라이라라거라거라고라라고 大家好。날보고 따라야지. 말았어, 안보야. 날보고 따라야지. 날보고 따라야지. 보고 따라야지. 날보고따라따라지따라지따라지 yeah, 안녕하세요, 아, 에이, 좀 시작했어, 시작. 와, 시작했어, 시작했어. 아왜 <웃음> 이러는 거야? 러지 아주 아주 잘해! 아, 왜안 돼, 왜안 돼, 왜 안해 짜 진짜, 아아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아, 진짜, 힘들어. 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진진 진짜, 진진진진진 자 바깥에 마지막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목소리> 뭐, 하는 <게 목소리>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아 정말?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진짜? 어 진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목소리> 만들었어?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 아주 그냥 하 어! 오케이! 아, 짜싫어나 이제 뭐 해야 되나? 흠! 흠! 리 러비아... 이름을... 이름을... 이름을... 이름을... 여기 리버브가 되게 좋은데? 리버브가 되게 겠 아. 아, 아유, 아, 그래야 재밌어. 그래야 재밌어. 대세 부담감이 있죠. 아, <웃음> 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단라한는 컨텐츠일 줄 몰랐어. 와, 진짜. 아. 번호 번호 바로 바로 바로. 와. 우2 4 시간. <웃음> 아유. 씨. 아유. 아안잡안닿잖아 아, 아. 오든. <웃음> <웃음> 이거 방송 야 무릎이 이렇게 <웃음> 나가요? <웃음> 아니 그래서 오는 편하게 입고 있어. 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맨날 휴대폰 유튜브만 보. 고 후원해줄 한 명이 필요하다. 그냥 쉬고 있는. 그냥 그냥 쉬자 쉬자. 야 진짜 일자 어, 앉아 앉아. 어. 아, 아이, 우리 일자 앉자 야 좋다 야 디노. 우 와. 우잠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 야, 잠깐 잠깐 잠깐 진짜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야 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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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o u under you, under you, under you, under you, under you, under you, under y o 엄ึก 아, 쓰레기가 많은 거야. <놀람> 아, 여기 쓰레기 많은거야이 이 쓰레기. 아, 되게 아, 아, 쓰레기가 쓰레기. 많은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웃음> 쓰레기야. 쓰레기야. <웃음> 쓰레기야. 아, 진짜 덥다. 아, 진짜. 안 돼. 아, 아, 아, 왜, 왜 이렇게 집이 수... 그 건조하지? 왜 여기 집이 건조하지 아, <웃음> <웃음> 야, 설마. 물을 조금 뿌려 놔야겠다. 물좀 <웃음> <조금> 뿌려 놔야겠다. 아니, <웃음> 아, 아, 아니. 아, 아직 건조한 거같아 우리 조금만 더 뿌려놔야겠다 우리 더 뿌려놔야겠다 바로 말해봐 야 일단 뿌려봐 뿌려봐 <웃음> <웃음> 얘는 목이 <얘는. 웃음> 마르네 목이 마르다고? 안돼 왜 옆으로 아... 보면방 멀리, <웃음> 멀리 뿌려놔야 멀리 뿌려놔야리뿌려야겠다